잘 모르시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 가입했구나 라는 아. 생각해서 막 해지하시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네.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음, 정년퇴인 기간은 짧아졌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은 더 늘어났어요 네 맞아요 어쨌든 40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 아무래도 자녀나 부모님 관련된 보험이잖아 그렇죠. 자녀보험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녀분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절대로 부담되는 보험료 수준으로 음.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40대 보험 리모델링 좋은 꿀팁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민 팀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민 팀장입니다. 40대의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40대 분들의 경우, 이제 보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손에 꼽죠. 음. 그래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보통은 다 보험을 한두 개 이상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음. 컨설팅 시작이 기존 보험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체크, 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고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단일화된 설계나 아니면 뭐 표준 베이스된 설계안으로 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음. 보장 점검이 꼭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보장 점검하면 이제 떠오르는 거는 어딜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셔도 과거 상품들을 칭찬하는 음. 설계사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뇌졸중 특성 심근경색증 대표적이죠 어, 이런 보장에 대해서 아 이걸 잘못 가입하셨네요 음. 뭐내혈관 질환이 없네요 아니면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 가입했구나 음. 라고 생각해서 막 해지하시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음. 그때는 이제 내열관이나 활성에 관련해 보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음. 한두, 한두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어, 잘못 가입하신 게 아닙니다. 음. 그때 당시에 잘 설명을 듣고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이제 살려야 되는 보장이 다많으세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을 설계사들이 잘안 해준다는 것이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40대 분들은 30대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상담을 동시에 많이 하세요. 음, 네. 멀티로. 멀티로 음. 네. 그래서 일단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꽂히면 그냥 뭐 설계사 분께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40대 분들은 이제 좀좀더 이제 따지고 이제 꼼꼼해지시는 이제, 이제 연령대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보장 점검 받아보시고 저기서도 보장 점검 받아보시다 보니까 결정을 음.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40대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일단 보험을 좀 재정비 하시거나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40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 아무래도 자녀나 부모님 관련된 보험이잖아 그렇죠 본인보험보다 오히려 자녀분 보험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요 음. 부모님이 아프시고 이러시니까 부모님 보험도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고민이 많으세요 정작 필요한 건이 본인들이거든요 음. 40대 본인분들 제일 보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기 보험을 먼저 점검 받으셔서 제일 정비를 먼저 하시고 일순위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부모님 보험 점검 받으시고 음. 왜냐하면 부모님 아프시면 경제적 위기는 자녀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보험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녀분을 살피는 방향으로 저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드리면 음. 본인 보험 먼저 점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순으로. 와 가족. 자녀를둔두 지금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보험을 점검하는데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어떤 방보들이 있을까? 일단, 말씀하셨죠? 암 진단비에 네. 대해서 유사암 진단비 보완, 음. 그리고 뇌신장, 뇌혈관, 심혈관 보장 보안이고요 대상에 이제 수술비 보장을 일찌감치 준비하셨다면 괜찮지만 없으시다면 특정 질병 수술비, 음. 그리고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까지는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겠다. 음. 왜냐면, 지금쯤 이제 수술비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음. 50대가 되면 한도도 많이 줄고 어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술비 보장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간편 상품으로 이제 수술비 보장을 가입하게 되면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고요. 한도가 너무 낮아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비 보장을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술비 보장을 가입하는 주 원인은 실손보험을 노후에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보통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들 중에서 80세 이전 분들 중에서 한 75, 6세 분들이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 못 봤어요 제가 음. 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음. 이미 유지를 못 하시는 경우 그런 분들은 이제 입원일당 과거에 있, 있으신 분들이라면 입원에 대한 보장도 있을 거고 음. 현재에는 이제 수술비 보장으로 이제 병원비를 좀 대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40대 수술비 보장도 진단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일단 30대와 비교해서 40대는 일단 노후와 경제활동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험은 다 있으신데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암진단금 음. 비중 좀 암진단금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이대 질환 보장은 뇌졸중과 급성신근경색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진단에 대한 보완 암, 유사 유사함이 많이 없으세요. 음. 이 유사함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함에 대한 보완 그리고 혈관질환에 대해서 폭넓을 보장을 구성하고 있는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음. 그리고 특정 보험사에만 있는 심뇌혈관질환 진단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후유장애 막차 타는 그런 연령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40대에도 비중을 크게 두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음. 상해우장의 비중을 두시고 재배우장에는 여력이 되신다면 비율적으로 음.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건강보험 지출이 터질 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네, 위험률도 높고 손해율도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음. 보험료 자체도 높고요. 내가 경제 활동이 제일 활발하게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상해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일단 건강검진을 하면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뭐 만성질환이 이제 발병이 점점 많아지는 빈번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뭐 요새는 30대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이게 경제활동이 많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진단금에 대한 유효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금을 30대에는 일단 뭐 연봉 수준으로 책정을 했다면 이때는 이제 40대가 된다면, 이제 연봉에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서 보완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음. 그리고 보통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경우엔 지출이 걷잡을수 뭐 없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 좀 집중보장받기 원하실 경우, 음. 갱신형 상품도 음. 어, 배제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기보험이라는 개념들. 그렇죠. 정년퇴임 기간은 짧아졌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은 더 늘어났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까지도 고려해서 마지막 자녀가 출가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정기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들을 충분히 해치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는 게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들이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이제 고민인 본인 거를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선순위였던 부모님. 부모님 6, 70대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며 이분들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제대로 준비되어 계신 분들도 없거니와 이런 분들한테 조금 팁을 주신다면? 지금 6 70대 분들은 이제 보험 1세대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음. 보통은 운이 좋으면 실손보험 잘 가입해 두신 경우가 많고요. 음. 일단 진납비도한 천만원, 천만원 정도 운이 좋으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60, 70대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하기는 좀 늦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일단은 10년, 아니면 혹은 15년 좀 많게는 20년 경신형까지 보고 진단비 정도 그리고 진단비는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지출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진단비는 최소 정도로 가져가시고 수술비 보장을 위주로 한번 챙겨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분들과는 어쨌든 3대 진단비 보장에 대한 부분들과 수술비 보장을 추가적으로 잘 살펴봐라 저도 이제 보험 진단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사례들이 정말 많아 100만원씩 내고 계신 60, 70대 계신 분들 자녀분이 모르시다가 이제 봤는데 홈쇼핑으로 뭐 17건, 19건, 20건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 거는 반드시 좀 점검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실제 이분이 진짜 아프셨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뭐 갱신형이라고 해도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 어, 충분히 설명 들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좋겠고 근데 60, 70대에 계신 분들은 사실 어, 기존 만성 질병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유병자 음. 플랜들이 굉장히 많으실 때 네. 일단 유병자 보험은 음. 기본적으로 가입 가능한 나이대가 음. 훨씬 높기 때문에 음. 건강체보험보다 일단 가입은 가능하실 테지만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비쌀 겁니다 네. 하지만 무조건 유병자로 가입하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음.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건강체로 인수가 어, 아직은 유효한 나이대기 때문에 암진단금까지도 유병자보험으로 무조건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그 질병이 어느 시점에 있는 질병이냐에 따라서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보험료 지출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자녀 보험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녀분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절대로 부담되는 보험료 수준으로 음.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크게 가입하시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주실 수 있는 분들 음. 20년 납입을 하셔서 이제 인계하지 않고 내가 다 내줄 거다 음. 선물로 어,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반만 다져주는 정도로만 설계를 받아보시고 음. 어린 나이니까 당연히 보험료 여력만 되면 크게 준비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그런 케이스를 반복하기 때문에 상담을 잘 들어보시고 음. 제 자녀분들은 앞으로 필요한 보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어떻게 의학기술이 발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단비 암을 막 5,000, 1억씩 하지 마시고, 일단, 암 3,000, 위반한 3,000, 유산도 한 2,000에서 3,000 정도 수준, 뇌일간허혈성 심장 보장도 이제 3,000 정도까지만 딱 준비하시고, 그 이상의 보장들은 여러 에 따라서만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 10대에 계신 분들, 이제 10세 미만에 계시거나, 이제 1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태아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그냥 쭉 두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 영양 건강검진 이후에 아이가 좀 건강하다라고 하시면 조금 보장 내용을 좀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얘는 잔병시세도 많고 기존 병력도 좀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인 보장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모든 40대 계신 분들이 다 가족을 형성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어... 부양가족이 네. 없는 분들도 계시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요 네, 그리고 또뭐 사별하셨거나 음. 이혼하신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보험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어떤 좀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음. 왜냐면 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겪는 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 방향을 간병 쪽으로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음. 선택이세요 진단비만으로 주... 치중된 설계보다는 간병인 지원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어 병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뭐 헬스케어나 재가급여도 포함되겠지만 재가급여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물론 이제 사망에 대한 보장까지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 들어보시고 사망보장을 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거 아니라면 음. 준비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 할때 분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혹시라도 조금 더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더 맞춤형 하게 하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한테 보험 상담 받아보시고 제대로 된 보장관리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듭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